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<웃음> 자 이렇게 했었을때 여기고 티치 다닐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전원수을좀 팔고 하면은 좀 그래도 가격대가 아마 꽤 나올텐데 자 탑프라이스 사야되는데 탑이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선수들 바로 받을 순 없으니까, 일단은, 뭐, PC를 간다든지, 그렇게 하는데, 거의 선수들만 탑4 했다고 PC 받으면은, 못해도 8 0 7,000 나와요, 지금. 거의 수수료좀 떼고, 했었을 때, 한8 0 7,000 정도. 그렇기 때문에, 거의 한 3억인데, 여튼, 한 번, 어, 자, 선수들, TT 단일로 하면은, 누구로 하지? 자, 시민 185까지 되잖아요. 그렇기때문에 TT단일로 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성향을 제가 분석을 한다면은 저는 약간 돌파형을 좋아해요 스트라이크도 그렇기때문에 일단 FW로 봤을때 키랑 좀 돌파 이런 선수 누가 있겠냐 일단 그렇게 되면 스트라이크가 일단 키가 조금 되면 해도도좀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성격도 은근히 좀 빠르 그런데 스아레즈는좀 그렇게까지 키가 좀 크지도 않고 속력도좀 느려 거기 때문에 패스 사레지는 안되고 호돈 많이 흔하죠 사람들 께 많이들 사고 근데 호돈 살 돈으로 생각해봤어 히어로 박장리 안녕하세요 호돈 살 돈으로 솔직히 야스트라이커인데 익힌 데 감독이 있으면 은좀더 헤더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음, 음, 약간 속력이랑 이런 부분 이 가격에 살이 익을 거면은 트스포가좀 낫지 않을까 급여도 그렇고 자 저가격이면 내가 봤을때 한 3카 정도 가딱이 정도인데 난좀 돈이 많단 말이지 그렇게 한 5카 정도 바라보는건 좀무리하다한 4카 정도 쯤이면 뭐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한 3카 지금 현재는 TT 단일 팀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아 이제 왔다갔다해서 혼란스러우실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해본다면은 제가 호돈이랑 크레스포를 스트라이커에서 좀 많이..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음.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급여도 따져보고 이렇게 했을때 었 내가 봤을때는 었 크레스포가 좀더 공격적으로 더 낫지 않, 않나? 뭔가 호돈도 공격은 나쁘지 않은데 좀 내려오는 경향부터 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크포가 좀더 헤더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키에 솔직히 점프 이정도면은 헤더가 한1 8 6 7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크레스포 3카 등록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생각 좀 했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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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같아고 미리 제가 이걸 선정 안 했는데 그런 선수가 일단은 첫번째 돌파에다 헤더는 모르겠는데 슈팅 파워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은바페 왼쪽 윙에는 은바페 그 다음에 오른쪽 윙 호날두 아.. 이 선수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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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도 그렇고, 좀 나쁘지 않아. 근데, 이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한번 쓰든지 그렇게 해보려고요.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쓰지 말라면 일단 쓰도록 할게요. <웃음> 아, 오케이. 이 선수 쓸 바에는 피파를 듣겠습니다. 한표 나왔고. 음.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. 레드베드는 키가 좀 많이 작아가지고. 레드베드가더 낫다. 솔직히 따져보면 레드베드가그때 팍팍했다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는 아니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봤었을 때 오케이 치워 어너 얼굴 치워 나가 아... 안써 자레드베드는안 쓰고 레드베드는 제가 안좋아해서 그 선수는 옛날부터 안좋아했어 왜냐면은 협박하기 전부터 안좋았던게 키부분 키부분 때문에 별로 안좋아했어 제가 속가로 지져버린다 오베르마스 오 축하드려요 켈로그 형님 오, 방출했다 오케이 근데 키랑 그런 부분 가레스베일도 안오지않는걸로 기억나는데 가레스베일 약발이 3이라는 게 많이 문제긴 한데, 중거리 슛부터 키, 그 다음에 몸싸움, 침착성, 가리스, 어 가리스 베일. 리는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이 선수는, 키랑 연부면 다 좋은데, 밸런스. 아자르, 제가 이번에, 그 뭐야 첼시 제가 그 전에 스쿼드 하면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 드리블 뭐 이런 부분 나쁘지 않아 근데 헤더가 헤더 부분을 아주 중요시 보기 때문에 티에리 앙리도 나쁘지 않긴 했다 솔직히 따져봤었을 때 티에리 앙리 막 돌파 능력에 나그런 괜찮았어 앙리 은바페 일단 돌파로 쓰는 앙리랑 은바페 지리지 아생쥐했다고요 악리가 와 형님 지열단일 나중에 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쥐했으면야야 야, 안되겠다 흥민이 가자 아 울팀 소니 아 소니 야 키에다가 키도 183이야 아까 가리스 베일이 184였던 거 같은 거 있잖아요. 일단 키 좋아. 그 다음에 양발 속력 슈팅 좀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민벨 나쁘지 않아. 헤더 몸싸움 나쁘지 않아. 아~ 승민이 오카 딱 쓰면 좋긴 한데, 아~ 흥민이가 또돌파라는지 이런 부분은 겁나 좋지. 아~ 예감도 있고 소니 맞지? 아갓소니긴해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소니만 한게 없어요 소니 갑시다 아 소니만 한게 없다 속력이라 든지 키라 한지 이런 부분은 소니만 한게 없어 바로 하고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일단 이제는 중앙이야 중앙은 제가 봤을때 바로 나와 그냥 자 바로 이세 선수 아 무조건이죠 핫3카에서 라울 떴다 와 부럽다 그 다음에 와 포그바 3카 발락 발락 3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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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우 편한 지금 내가 고민되는거는 반데이크 어 근데 스타에는 없었냐 스탐도 많이 좀 별로다 자 반데이크 반데이크 오카 애는 좀 비싸게 사 반데이크는 좀 비싸게 사서 헤드랑 지렁복이 나쁘지않고 몸싸움에다 백힘이 나오니까 반데이크는 제생각에데 필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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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아, 퍼디가 확실히 지리기네, 진짜. 강뚝에다가 퍼디가. 근데 또 이제 퍼디랑 레이카라트랑또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지. 어, 레이카라트왜 이렇게 싸냐? 아, 아니네, 비싸네. 3칸은 좀 싸다 느낄 수 있는데. 아, 끝났다. 허이난드, 반데이크 조합이 미쳤습니다. 자, 퍼디. 일단, 반데이크 그 2천만원짜리 이거, 자, 깐인선수 해두고, 그 다음에, 퍼니난드퍼니난드도한 펀이난드. 3카, 한 4카 정도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은, 돈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, 3카. 나중에 돈 비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어? 그 다음에 또, 이제, 엘비얼비죠. LB, 엘비라면은 무조건, 여러분들, 그 선수지. 그, 걔 누구냐. 아, 엘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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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... 아, 소니 때문에 급여가 많이 남았나보다. 와, 드디어, 팀, TT 단일 팀다 짰습니다. 와. 한판 하실 분, 일단 출정식 같은 경우는, 나 아, 이거 친선 한 판만 뛰어보자. 지금 레벨업 좀만 시켜보자.